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어려움을 회복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제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역시 논의되고 있는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거나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고용 및 노동 시스템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용안전망에 있어서도 보편주의가 작동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사회안전망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하 데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해왔던 부분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가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거나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인데요. 이때 당연히 고용안전망에 대한 확충이 크게 문제지기가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부터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한 폭넓은 고민과 과감한 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에도 여러 유사한 사례들이 있다는 라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을 잘 살펴보고 한국 사례에 적합한 고용의 안전망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